그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어, 원래대로 가나요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러 녹이는 주사를 놓으면 원래대로 가는데 그 원래대로가 두 가지 피부가 다른 것 원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눈 필러를 맞은 후에 눈 밑에 경계가 지는데 녹이는 주사를 맞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음. 눈밑 필러에 대해서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눈밑 필러는 눈 밑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볼살 그두 개의 경계 부분에다가 넣는 거죠 흔히 말하는 다크서클이라는 곳인데 다크서클을 자세히 보면 눈가의 피부는 굉장히 얇고 좀 다른 모양으로 돼 있어요 만져지는 것도 되게 얇고, 그 밑에 거는 우리 이런, 이런 볼살의 특성을 따릅니다. 그래서 약간 두껍고 피하 지방층이 많습니다. 이두 가지가 맞닿는 부분이 다크서클 부분인데, 그곳을 우리가 주사를 넣어서 그 굴곡을 없앤다고 놓으면, 우리가 굴곡은 부드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인데를 돋아 올려서 부드럽게 할수 있는데, 문제는 피부의 질, 완전히 다른 눈가피부와 볼피부의 피부의 질을 다르게 할 수는 없죠 사람들이 주사를 넣은 다음에 보면서 어난 이게 달라요 이게 필러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필러의 지, 필러를 필러 맞더라도 볼과 눈가피부의 다른 특성을 가진 피부를 바꿔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어, 원래대로 가나요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러 녹이는 주사를 놓으면 원래대로 가는데 그 원래대로가 두가지 피부가 다른 것 원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이 경우가 아니라면 굉장히 과다하고 이상하게 튀어나오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정말로 좋아지겠지만 만일 이 두가지 필러 특성이 아니라 두가지 피부가 다른 것을 완전히 동일하게 바꿔주세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면 그것은 양쪽이 다른 대로 원래대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